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안전 퀴즈 쇼.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꿈꾸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 오락가락간의 사회자 나중경입니다. 오늘도 육아경의 50년 노하우로 부모님을 대표해 재밌게 퀴즈를 풀어주신 가족 안전 퀴즈 대표 어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육아 객맥 50년 7학년 4반 김영솔입니다. 나는 7학년 7반 현병준입니다. 연상이에요, 연상. 네살 아, 차이. 공학도 부지네살 차이.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부모님께서 알아야 할 안전 퀴즈를 진행할 텐데요. 안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지. 우리 영감이 참 안전해. 그렇지. 젊었을 때 자기 사업한다고 우리 집을 담보로 내줬어요. 네네. 그래가 집에 빨간 딱지가 뜨득뜨득 붙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어. 그렇게 내한테 중요한 걸 안전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어려워도 돈 벌겠다고 막 노동 일을 막 나가요. 그런데 10원짜리 한 장을 내한테 안 전해. 안 전한다고 꼬불쳐가지고 지 혼자 막걸리 사먹고 내한테는 아무것도 안 전해.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 뭐야 너. 너뭐 뭐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어? 여기 뭐 도서관이야? 아니 뭐 멘트가 시멘트야 뭐야 이렇게. 야 이거 돌하루방이야. 짜다 아, 딱딱하게. 왜 시작부터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냐고. 아니.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냥 농담만 거지 쪼꼬 쪼꼬 안전해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웃음> 이 재밌다 야 재밌다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안전에 대한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퀴즈인데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을 한 분이 하시고 어? 다른 한 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오케이 그래 네. 내가 설명을 잘하지 그래, 한번 보여줘봐라 아. 자어 이거 갈때 안전을 지키는 게 억수로 중요하다. 어? 어 우리가 더울 때요거 떠나지? 세상을 떠나지. 아니. 요거갈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잖아. 세장가와이래도 이게 진짜. <웃음> 웃지 마라. 여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고. 올해도 에어컨이 한 대도 없이 더위에 찌들어야 하는 무능력한 가장으로서의 죄책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배운 게 있어야 제대로 하지! 뭐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성질을 안 내게 생겼나 네가 지금 하나도 못 맞추잖아! 그냥 저... 집에 갈란다, 집에 아니, 가! 뭐, 가 그래, 가! 아니 성질을 그렇게 해, 는 가! 휴, 가! 정답! <웃음> 맞췄나? 어! 휴, 가! 정답! 아, 그래? 어, 교가 정답! 아, 니는 정답입니다, 아니, 정답. 니가 성질을 내가 잘한다. <웃음> 어쨌든 정답 맞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물놀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우선 파도가 높거나 물살이 센 곳은 피하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한 후에 아이들은 보호자가 확인 가능한 시안에서놀수 있도록 하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슬리퍼가 아닌 잠금장치가 있는 샌들을 신게 하고 구명조끼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물놀이를 하다가 신발이나 튜브 등이 떠내려갈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나 주변 어른에게 알리도록 해야겠죠. 장시간 물놀이로 저체온증이나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위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야겠습니다. 아유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그래, 그래. 그래. 문제 가보자. 다음 아, 문제! 어! 아, 이거 억수로 중요하다. 손 씻고 예방 차원에서 영감 비가 하루 세번 꼬박꼬박 하는 거 뭐고? 조선갈 준비 아이고 와이카노 우리 아직 젊다 어, 우린 아니, 아직 젊기 에 그래 그거 말고 영감 님밥 먹고 나서 꼭 하는 거태세김질 아이고 참 소도 아이고 그걸 와노 그거 말고 이것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가잖아 요실금? 아니 변비 아이고 답답해라 답답해 영감 님 얼마 전에 엉덩이에 요거 나서 뗐지 종량 그래 뭐때문에 이거 걸렸노? 치질 부채다 종량 치질 종 떼고 양치질 좋다 그게... 아이고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 정말 희한하게 문제를 맞추시네요 잘 맞춰야지 그럼요 네네 잘하셨어요 네자 요즘처럼 감염병 예방이 중요할 때손 씻기뿐만 아니라 양치질도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여름철 영유아들에게는 수족구, 수두 홍역 등이 유행을 하는데요. 입안의 세균은 충치나 잇몸병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약하게 해서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후 양치질과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과 수면으로 아이들의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안전 퀴즈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진지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이고 지금 못으로 진지하게 하는데 뭔 소리하노? 가겠습니다. 어어어. 어 네모 나고 넙득한 거. 사각턱 교정 수술이 필요한 내 딸의 얼굴. 아니 내가 요즘 맨날 들고 댕기잖아. 숟가락. 숟가락 왜 들고 댕기? 너 여기 무료급식소 생겼다고 맨날 들고 댕기잖아. 아니 그거 말고 영감 니도 이거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했잖아. 나의 존재감. 말고. 내가 요즘 사람들한테 자주 걸잖아. 집이 걸잖아. 아이고 진짜 답답하네. 요즘 회사원들은 이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아, 원형 탈모. 아 그건 말고. 젊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씩 다 있잖아. 아 잠바? 오. 잠바를 뭘참바아씩다 잠바. 있잖아. 잠바. 그 말고 컴퓨터를 영어로. 스마트폰. 정답. 정답. 맞췄어. 맞췄다. 노트북이 아니었지. 아,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정답. 맞췄다. 정답입니다. 네. 스마트폰 중독은 요즘 참 문제입니다. 미디어의 과도한 노출은 영유아에게 발육부진이나 시력 저하. 수면 부족을 가지고 올수 있고 이후에는 학습 능력 저하나 사회성 결여까지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올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부모도 아이 앞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줄이고 아이에게 무심코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올 때는 스마트폰 보다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와 놀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억해라, 기억해라. 네. 내 눈을 맞춰라 나이보고 어, 얘기해야지 알겠습니다 에이, 에이. 네. 어. 자 오늘도 안전오락가락한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즐겁게 웃는 시간 속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육아 경력이 많아도 육아 노하우가 달라도 아이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절대 소홀하거나 아차 실수하면 안 되겠죠.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 오락가락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남자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수고하셨어요. 좋으시네. 젊으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 안전 교육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네네